쿵쿵통통통팽팽팽팽팽 팽팽 팽롤롤롤팽팽 상사조 팽팽허팽이주상사팽팽팽롤팽팽팽 상사조 본솔 농부들 말들어 소하다 하다 누구야? 아 아듀 어로 롤롤 롤 상사주 겨울 환농부던는 아이도록 서 시가 고등 군자 구제한걸 두리구도 사가서 서다 하여 하여 두 왕도 유료 룰루 룰루 로도 사주요 한눈부가잡드소이료 눈 r o m e t e 좋다 빈골법 b u i l d 나무연 달바리 온진 오도도의 배을도로에 한참을 창 한참을 푸른 도수리. 산른 도수리. 푸른 도수리. 도로리리 푸른 도리도도로에 푸른 체에 t e k e it to me in a two.